안녕하세요. 네일랍니다 저는 매구와 우사의 홀릭에 빠져있는 모험가 에든입니다 어, 런칭 때부터 했으니까 이제 뭐곧 있으면 다섯 살이겠네요. 모험가님들 저랑 처음 모험을 떠났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계실 테니까 모험가님도 잘 알지 않을까요? 저는 요즘 지식작의 매력에 빠져 있어서 그렇게 마일리지 쌓듯이 차곡차곡 하는 거에 좀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 즐기는 거는 태양의 전장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험가 분들끼리 여러시서한 힘이 돼서 승리하는 그런 재미들 그리고 재밌어요 <웃음> 사실 이거는 정말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인데요 저 모험가님들한테 직접 PVP를 코칭을 받고 또그 기술을 연마를 해가지고 다시 모험가님들을 막제 앞에 냈을 때 진짜 뿌듯했거든요 그랬던 그 플레이라 순간들 그리고 요즘은 또 그거에 힘을 입어서 대회도 진행을 하고 더더욱 PVP랑 가까워진 것 같아요 제가 게임을 하면 은 한편에는 이제 그 방송을 하시는 분들을 이제 방송을 봐요 보면서 하는데 그 방송 잡힌 거에 제 캐릭터가 딱 잡힌 거예요 잡혀가지고 내가 그분을 한번 잡았네 야 재밌네요 제가 방송 탔어요 방송 탔다 저에게 검은 삼아 모바일이란 다이어리 같은 거 같아요 최근에 제가 다이어리 꾸미는 거 엄청 좀 좋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이어리에 매일 뭔가 이렇게 적어내잖아요 그걸 지나서 와 보면 은 차르륵 봤을 때 되게 뿌듯하거든요 검은사항 모바일에도 제 흔적이 다 담겨 있어서 그걸 보면 은 굉장히 뿌듯해요 나에게 검은사항 모바일이란 어... 진심? 진심인 것 같아요 아침, 점심, 저녁 뭐 계속 플레이하고 있고 이러면 진짜 내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내가 시간을 다 쏟아서 하는 진심이지 않을까 그만큼 재밌다는 거겠죠 모험가님들 제가 처음 검은사항 모바일 모험을 떠났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정말 모험가님들과 많은 많은 추억들이 있는데요 우리 모험가님들도 저와 그리고 다른 분들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추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험가님께서 5주년 동안 함께했던 그 추억들을 저희와 함께 그리고 검은사항 모바일 모험가 분들께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여기 홈원에 오셔서 저랑 또 다른 모험가님들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